거대 마젤란 망원경.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지름 25m급의 초대형 광학 망원경입니다. 과거에는 대기 불절력상 때문에 허블 망원경처럼 우주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최신 기술인 거울 변을 움직여 왜곡을 바로잡는 적은 광학 기술을 통해 지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참여해 지분 10%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운영권을 확보하여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한층 밝혀주었습니다. GMT는 우주공간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10배나 높은데 이 능력이면 400km밖에 100원짜리 동전을 구별할 수 있고 달에 촛불 하나가 켜질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합니다.